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저번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발성 훈련의 첫 목표는 성구 전환과 믹스 보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해야 자연스러운 성구 전환 즉 믹스 보이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보컬 트레이너들이 목열기 혹은 후두내리기 라고 부르는 걸 가르쳐 줄거예요 흔히 하품을 하듯이 해라 갑상연골을 내려라 입안에 계란을 하나 숨겼다고 생각해라 손가락을 목깊숙이 넣어보아라 오바이트 하기 직전의 느낌이다 등등 목열기를 유도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왜 목을 열어줘야 하는지 후두가 왜 내려가 줘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정확히 연습할 수 있겠죠?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먼저 목열기 혹은 후두내리기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후두의 위치가 평소 말할 때보다 약간 내려간 상태를 말합니다 후두가 약간 내려가게 되면 인두강 즉 목구멍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포먼트 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후두가 올라가 있을 때보다 더 낮은 음에서부터 두성으로 전환시키기 수월해져요. 평소 말하는 위치보다 낮은 위치를 만들어주고, 아!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반대로, 후두가 올라가 있을 때, 즉, 인두강이 좁을 때에는 평소 말하는 위치보다 높, 높은 후두 위치를 만들어 놓고, 아! 이렇게 두성으로의 전환이 후두가 낮을 때 보다 더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외부근에 개입이 없고 성대 접촉이 잘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이탈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혹은 아, 아 이런 식으로 아예 목이 막혀버리거나 음이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보컬 트레이너들이 후두를 약간 내린 상태 즉 인두강이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걸 그렇게나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생길 수 있는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후두는 무조건 끝까지 내려주는 게 좋을까요? 후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두성으로의 전환이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성구전환의 감각을 익히는 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만 후드를 내려주는 만큼 비례해서 톤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어두워진 목소리만으로 노래를 부를 게 아니라면 당연히 정답이라고 할수 없겠죠. 성구전환이 자유로워지고 즉, 믹스 보이스를 잘 다룰 수 있게 된다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후두의 위치는 언제든 자유로울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먼트 1의 값이 변하지 않게끔 적당히 내려간 후두를 유지시켜주는 것 즉, 인두강이 열린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 절대 후두가 많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처음 음성악을 배울 때 후두의 위치는 무조건 낮은 게 좋다 후두의 위치가 높을수록 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소리다 라고 배웠던 적이 있는데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몇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 정말 끔찍합니다 그 당시에 너는 왜 가요를 성악처럼 불러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자 그럼 두 번째 생길 수 있는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후두는 절대 올라가면 안 되는 걸까요? 후두가 내려갈수록 목소리는 어두워지죠. 반대로 후두가 올라갈수록 목소리는 밝아지게 됩니다. 성대 접촉도 후두가 내려가 있을 때보다 더잘 일어나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음을 더욱 힘있는 소리로 낼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보컬 트레이너는 수강생에게 때로는 성대 접촉을 올려주는 훈련 방법을 제시하고 때로는 성구 전환이 잘 되는 훈련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독학으로 노래를 배우고 계신 분이시라면 일단은 후두를 내리고 인두강이 열린 상태에서 성구 전환이 잘될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믹스 보이스를 외부근의 개입 없이 잘 다룰 수 있게 연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믹스 보이스 그 믹스 보이스를 하루만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벼운 믹스 보이스 즉 라이트 믹스 보이스입니다 수많은 보컬 트레이너들이 힘겹게 이 라이트 믹스 보이스를 가르쳐 주어도 수강생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듣기는 커녕 이게 믹스 보이스라고? 이게 진성이라고? 아이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을 보게 되는 바로 그 라이트 믹스 보이스입니다. 믹스 보이스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다음 컨텐츠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보컬살롱 백호는 신도림에 위치한 제이지 실용악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제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